Related to the old media developments that have already taken place. 네, e 아요 네. l d n 표시가 있다. 어 s 표시냐면, 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o t e r e i s s i n t s i n i s t t t e n e n e s i s not e n i n 그 외부화에 단절된 상태에서인데, 네. 이게, to the, oh, to the, oh, 진짜, 이미, 이미 일어난, 이미 생겨난, 그런, 네. 오래된 미디어의 진보와 관련이 없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일어난다, 일어나진, 네. 일어나지는 않,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예 네,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고 네. It is tempting to accept. accept the proposition that because they are old, the old media have been have been developed by some point in time and. Don't change thereafter. 그 그것은 네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그 제안을 제안 주장을 납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납득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 무슨 주장이냐면.